안녕하세요 빌리빌리 김유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조성아님의 초초스 랩 제품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위치온 벨벳 립 틴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초초스랩은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색조 메이크업까지 총 20여종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번에 이 초초스랩이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다이소에 갔는데 제품이 있길래 바로 오늘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바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도 살짝 입술에만 테스트를 해봤고 자세한 거 사용을 해보면서 컬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위치온 벨벳 립틴트의 컬러가 총 6가지가 있는데 제가 매장에서 보니까 딱 3가지만 있었어요. 뭐 다른 매장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구매한 립 틴트 1호, 2호, 3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이즈가 뭐 길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에 가방에 넣고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저희 립 제품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제품들도 쏟아지기도 하지만 트렌드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제품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제품은 딱 적당한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2.5g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그 베벳 립 틴트 같은 큰 사이즈와는 좀 다르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출시가 됐어요 패키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껑 부분은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고 립 컬러에 맞는 컬러들로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플리케이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봐오던 일자형의 어플리케이터인데 말랑말랑한 구조의 어플리케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입술에 바를 때좀더 편리하게 바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이 보송한 구조의 벨벳 크리미 틴트 제형이에요. 컬러 발색도 높은데 또 블러블러해서 바르게 되면 맑게 올라가는 발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손등에 올리는 거하고 또 입술에 올려서 컬러를 보는 게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서 손등에 한번 올려보고 입술에 한 번씩 올리면서 컬러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로 레듀툴립 레드 컬러는 어, 레드툴립 컬러라는 이름답게 정말 맑게 올라가는 정석의 레드 컬러예요. 활짝 핀 레듀툴립의 컬러라서 채도가 높은 컬러예요. 정말 잘 익은 딸기를 보는 것 같은 레드 컬러를 볼수 있는데 제가 입술에 올려보면서 컬러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입술에 살짝 올려볼게요. 채도가 되게 높아요. 살짝만 올려도 발색이 엄청 잘 되는 립제품이라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살짝 지금 올렸는데 제가 손으로 불러블러볼게요 컬러를 살짝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컬러가 싹 스며드는 느낌이 되게 빨리 드네요. 그 착색이 조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착색도 살짝 보여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살짝 한번더 올려볼게요. 이 손등에 올렸을 때랑 입술에 올렸을 때 컬러의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맑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 벨벳의 느낌보다는 살짝 크리미한 느낌이 좀더 많이 드는 제형이에요. 크리미한 제형의 느낌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무겁게 올라가서 텁텁한 느낌의 그런 벨벳 제형의 느낌보다는 크림의 제형의 느낌이 좀더 많이 느끼는 크리미한 벨벳 제형이에요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정석 레드 기본적으로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러니까 MLBB 데일리 컬러? 데일리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입술이 일어나거나 제 입술이 진짜 잘 뜨잖아요 그런도 일어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제형 자체가 블러블러 했을 때 되게 편안하게 어, 컬러 발색이 잘 되는 그런 제형으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컬러를 한번더 올려볼게요 진짜 발색이 되게 잘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베이스로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한번더 올려서 진하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연출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메이크업 자체를 조금 다운시켜서 하고 이립 제품만 딱 올렸을 때도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처럼 표현해주는 립 컬러인 것 같아요. 컬러를 한번더 올리니까 좀더 상큼한 레드의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입술이 풍성하고 예쁘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레드 컬러를 그렇게 많이 자주 바르는 편은 아닌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채도 높은 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에도 너무 과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레드 컬러라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찍고 친구 만나러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사용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착색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는것 같아요. 적당한 착색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컬러, 2호 퍼플 로즈 컬러인데요. 제가 공홈의 상세 페이지 컬러랑 이 손등에 올려서 컬러 테스트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가지고 다이소 매장 가셔서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감이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로지한 컬러예요. 그래서 입술에 올려보면 입술에 올릴 때는 핑크 감성이 좀더 많이 들어간 로지한 컬러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많이 선호하는 컬러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블러블러블러 하면 은 정말 MLBB 컬러.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핑키한 로지 컬러라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웜한 느낌이 살짝 많이 들긴 하는데 웜, 쿨 상관없이 바르기 좋은 핑키한, 로지 컬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러블러해서 베이스를 먼저 깔고 컬러를 입 안쪽에다가 더 올리는 게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컬러를 보면 약간 코랄 계열의 로지한 느낌이 좀더 많이 나거든요. 한번 컬러를 더 올리니까 코랄 덕후인 분들, 그 다음에 로지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는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템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괜찮아서 그냥 내가 오늘 립 컬러를 좀안 갖고 왔어. 근데 다이소가 보여? 그럼 조성아의 초초스랩. 컬러 보지 말고 급하게 사용할 때이 컬러 딱 선택하면 정말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이거는 정말 그냥 사용 테스트도 안 해봐도 될 정도로 어떤 피부 톤이든 다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자 3호 피치 코랄 컬러인데 정말 피치한 느낌이 정말 많이 나는 코랄인데 그냥 진짜 코랄의 정석 컬러네요. 그런데 컬러의 채도가 진짜 높은 컬러라서 봄,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정말 코랄 덕후분들이 좋아하는 정석의 코랄이에요. 블러블러해서 올렸을 땐또 채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봐오던 코랄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호, 2호, 3호의 컬러들을 봤을 때는 컬러들이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랄도 보시면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봐오던 그냥 피치 코랄 컬러의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제가 한번더이 안쪽에 컬러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한번 더 올리니까 피치 코랄의 느낌이 확더 살고 살짝 베이스로 발랐을 때는 핑크 코랄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핑크 코랄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컬러를 올려서 블러블러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치 코랄의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더 컬러를 올려서 이렇게 채도 높은 피치 코랄의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1호, 2호, 3호를 봤을 때는 손등에 올렸을 때랑 입술에 올렸을 때 컬러 느낌이 거의 동일하게 립 컬러가 표현이 됐고요. 기본 베이스의 컬러를 충실한 컬러들로 레드의 정석, 그리고 핑키한 로지 컬러의 정석 컬러. 그리고 피치 코랄의 기본적인 정석 컬러. 딱 정석을 맞춘 컬러들로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뭐, 4, 5, 5, 6호를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1, 2, 3호를 봤을 땐 기본에 아주 충실한 컬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컬러들도 뭐, 너무 막 복잡하지 않은 컬러들이 아니라, 기본을 지킨 컬러들 위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했을 때 실패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뮬리였습니다. 안녕!